릴리옹에서 베글백글 협찬해 주셨어요. 와, 이거 내거야 여기 너무 멋지다. 산책은 즐거 나 모델 보소나?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좋지. 여기 너무 이국적인데. 엄마랑 있으니 너무 좋아. 바람이 솔솔 부네. 이제. 가방을 한번 살펴보자 하단은 다섯 개의 금속 장식이 있어 바닥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해 안쪽 공간도 매우 넓어 오쏙 들어간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내피분리가 되네. 진짜? 오염에도 세탁이 용이하네. 짠! 통통한 쿠션이 베이글 같지? 안쪽 공간이 여유롭다. 미호야, 못살아. 여기 너무 편해. 미호야, 그렇게 편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아, 시각 주지 말고 해. 메쉬망이 있어 높이 조절이 되고 지퍼는 락 슬라이더 기능이 있어 쉽게 열리지 않아 하네스 이중 안전고리가 있어 아, 나는 낮잠 좀 잘게 탄탄한 웨빙 스트랩이 크로스, 숄더 다 가능해. 옆 수납 주머니가 있어 깨알 같아. 빼꼼 쿠션 장착으로 더 편안해졌어. 잠이 온다. 너무 폭신하고 포근해. 미오는 저렇게 한참을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좋은 꿈꿔 이제 나가볼까? 미호야 이동가방 메고 단풍 구경 가자 오 내가 뛰어넘기 아주 좋은데? 이동가방 있으니 자주 산책 나오자 오, 그냥 고 좋네. 잠깐 휴식하기도 좋고. 가방 포스 간지 난다. 각이 살아 있어. 어디에 두어도 멋지다. 앞뒤가 같아. 어느 방향이든 사용 가능해. 색상도 배색이 잘 되어있어 여행가방 같아 걸을 때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봐봐 침대 놓지 편하다 여기 멋지네 이동가방이 끼니 산책 나가기 너무 좋다 얘들아 다니더라!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주세요.